남친이요? 남친은 원래 있었어요 사실 지금 남친 있었지 3년 됐어요 나는 개소리 라고 할뻔 관심 없음 남자에 관심 없어 그럼 여자의 관심이 있나요? 그냥 성별에도 관심이 없고 연애에도 관심이 없어요 아 관심이 없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 나의 세상에 있는 재미 중에 연애가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런 거죠 뭐 내가 살면서 했을 때 행복한 것들이 있잖아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뭐술 마시는 거일 수도 있고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이렇게 순위를 보면은 나는 내가 즐거워하는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서 뭐 게임도 있고 쉬는 것, 영화 보는 거 기타 등등 다 있는데 연애는 여기 있어 근데 사람들이 꼭 그래 그거를 연애에서 남자친구랑 같이 하면 더 좋잖아요 왜? 맞아 맞아 우리님 말의 공감 점점 남이 아니라 내가 즐거운 걸 찾는 것 같아 내가 내 시간에 즐거운 거 음, 치맥이 너무 땡겨 밤에또 야식 먹는 것도 행복이지 아 맞잖아 얼마나 행복해 저는 여행할 때 사람 을 맞아 사람마다 다 그게 탈이 틀리다니까 여행할 때도 아, 내가 살아있구나 행복하다 이 맛에 돈 벌지 약간 이런 느낌 들 인간관계 허탈한 느낌들때 극복하는 방법? 극복하는 방법이 있나 뭐 인간관계에서 아다 의미 없다 이럴 때 그냥 본인도 이 허탈한 느낌이 들 때는 본인도 상대방을 너무 바라지 말고 내가 하는 것만큼 뭔가 돌아올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은희님 위주로 살면 돼 은희님이 행복한 거 하고 행복한 생각 하고 쑥국? 어, 나 쑥을 좋아해요. 쑥, 떡, 쑥, 국 어, 근데 쑥은 원래 맛있지 않아요. 그 향이 너무 맛있지 않나? 우동에도 쑥 넣어주는데 너무 좋아해요. 우동에 쑥갓 이렇게 탁 넣어서 하면 어, 너무 맛있잖아. 맞아. 애초에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. 맞아요. 저 말에 한 표. 어우 돌돌님 이말 이쁘게 하는 것 봐. 아, 요새 말 이쁘게 하는 사람치고 못생긴 사람 없더라니까. 요새는 이쁜 애들 이쁜 말도 다들 하더라. 오이 아줌마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. 나의 여신 나의 연예인 여원씨 어그제 즐거웠어요 고마워요. 어머 머 오이 아줌마 그날 샴페인 8병 먹고 멀쩡했어요. 어머 머머 사진이 예쁘네 뭐야 오이 아줌마 여자만 사진인가? 이쁜 사진 해놨네 저런 사진 어서 디 구했누? 좀 만원 좋은 곳에 쓸게요. 여기서 내가 말 이상하게 하면 오이 아줌마 약간 그거 당하는 거잖아 오빠! 어저께 왜 내가 난방 끄고 나가라니까 왜 그냥 나갔어 집에 들어가니까 보일러 켜져 있더라 이러면서 어머 머 소개팅 했는데 운명을 만난 것 같아서 매일 설레. 아우 좋겠다 내링 님은 아직도 그게 있나보다 설레이는 그 로맨스를 가지고 있나보다 내가 사자라고? 사자가 음... 뭐야? 죽은 사람이라는 거야? 아니면 그, 호라... 그 호랑이 그호랑 음... 사자, 너구리 뭐 그런 사자 말하는 거야? 레 언니 난 괜찮아요 언니 포기했기 얘 네가 날 포기 안 한다고 네가 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